t h a n 같이 부른 겁니다 어, 악수 안 쳐줬으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네요 둘셋넷 불이기 누나, 우가 잠자면 바람도 자고.